일단, 1 5보팩 어? 어, 깜짝이야. 토끼, 기왕, 비읍. 어, 루시우님, 5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질러서 라이자를 뽑으라는 것이지요? <웃음> 세상에. 아, 이러면 안지를 수가 없는데? 잠깐만. 5만원이면 보급팩이 좋은 게 있다고요? 아, 혹시, 혹시, 십보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어, 혹시? 혹시? 혹시? 혹시? 진짜? 진짜? 아, 나 이거 너무 근데 픽딜 많이 당해서. 오원원 받아서 뽑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7월 12일 어제 아터리기어와 라이자와 아틀리의 콜라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자, 릴라 클라우디아가 그녀를 통해 아터리기어 세계로 오게 되고 특히 연금술을 이용해 에이지들과 게레를 물리치는 스토리인데요 콜라보 이벤트는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지며 후편은 19일에 개방됩니다 그에 현재는 라이자만 뽑기가 가능한데 후편이 개방되며 릴라 뽑기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콜라보 한정캐 라이자 뽑아야 할까요? 성능면으로 보자면 상위급은 아니지만 우수한 캐릭터입니다. 전체기인 삼스와 일종의 반격기인 이스로 버스 기사로도 유용하게 사용되죠. 오, 양보시. 잠깐만. 포지션 <웃음> 1 아군이 자신의 받은 데미지의 30%로 받게 한다. 20 에너지를 획득하고 워이 100이 도달하면 전력계 연금술사를 사용하여 추가 공격을 한다. 투타가 나가네. 하지만 뽑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사기급 성능인 크림의 수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0티어 중에 0티어로 필수 인건캐라 불리웁니다 그러다 보니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성능면에서는 크림을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만 수집형 게임 유저라면 콜라보 한정 캐릭 그 희소성을 보아서 뽑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콜라보가 복각하는 경우 보기 힘들거든요 스템 6. 아 이거 기술 코드 아 얘네는 기술 강화도 다른 칩을 써야 돼? 아 빡빡하다 아 전용이야? 라이자를 자 여기까지 라이자와 정상, 아틀리의 콜라보 그리고 정상. 라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금 네, 도움이 되셨나요? 아, 저는 귀여워. 다음 콜라보 캐릭터 릴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